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코입니다 성대가 어떻게 접촉하느냐 그리고 호흡이 어떻게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성대가 만들어내는 성대 진동 즉 소리의 원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성대 진동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성대진동, 영어로는 phon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듣는 목소리는 성대진동, 즉 소리원음과 그 소리가 성도를 지나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공명현상과 합쳐진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대진동은 요리의 메인재료이고 공명은 부재료와 조미료 같은 거죠. 이 성대진동의 종류는 breathe, flow, p r e s s 뉴트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학자 준투버그 선생님께서 나누신 기준이에요 성문 하압과 성문 호기량에 따라서 성대 진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한 내용이죠 자 다시 쉽게 말해서 성대가 닫히는 정도와 호흡이 흘러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트럴 포네이션은 평소 말하는 목소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대는 가볍게 닫혀있고 포기량도 낮은 상태이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는 소리입니다 브리디 포네이션은 말 그대로 브리디하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소리입니다. 성대가 가볍게 닫힌 상태에서 호기량을 증가시켜주면 증가시켜줄수록 그로 인해 브리디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귓속말로 소근거리는 소리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프레스 포네이션은 브리디 포네이션과는 정반대로 압축이 된 듯이 느껴지는 소리입니다 성대가 강하게 다치면 강하게 다칠수록 호기량은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눌린듯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무거운 물건을 든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아, 죄송한데 좀 비켜주실래요?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며 말을 하는 상태 사람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플로 포네이션은 말 그대로 흐르는 듯한 가장 이상적인 소리입니다 성대가 다친 정도도 적당하고 호기량도 잘 유지되어 줄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이 플로 포네이션을 기본으로 노래할 수 있으면서 때로는 브리디하게 때로는 프레스트하게 조절해 가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아주 심하게 브리디안 소리로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성대 접촉률이 점점 낮아져서 성대가 아예 접촉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노래방에서 목을 쥐어 짜가며 고음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죠 하지만 성대가 접촉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경우 중고음을 넘어가게 되면 목에 힘을 쥐어 짜가면서 소리를 내는 것조차 할수 없게 됩니다 성대가 아주 깔끔하게 접촉이 되지 않는 오리지널 가성을 들을 수있습 있되죠 이런 경우 강한 글로탈과 반폐색 기법을 혼합하여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주 심하게 프레스된 소리로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성대 접촉률이 너무 높아져서 성대 과적촉과 협착이 될수 있습니다 성대 협착이 너무 심한 경우 최소 일주일 이상 성대 접촉을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바르게 성대를 닫아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협착을 풀어주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이주일이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 협착을 스스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 협착을 풀어주는 데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성대 접촉이 안 되는 사람 두 명과 성대 협착인 한 명이 제게 레슨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모두 2, 3주 만에 정상적인 성대 접촉을 만들어 드렸고 현재 즐겁게 노래를 배우고 계십니다 자 어떠셨나요 성대의 접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흉성이나 두성 같은 성구의 개념은 많이 익숙하셨을 테지만 성문하압과 성문호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포네이션의 개념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건 성대에서 만들어지는 원음입니다 성도를 아무리 잘 컨트롤하여도 성대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끝이죠 하지만 우리는 호흡, 성대, 성도 이세 가지를 동시에 컨트롤하여 소리를 만듭니다. 성대와 호흡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꼭 성도, 즉 발음과 공간을 같이 집중해야 한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무료 레코딩 이벤트와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